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오늘 진료를 오신 분은 전체적으로 이 얼굴 살이 없어서 살을 좀 찌우고 싶은데 그 몸은 그 살이 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볼살 지방이식을 하면 좀 어떨까 하고 오셨습니다. 그럼 사례자의 질문 사항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제가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요. 안 그래도 광대뼈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볼 쪽은 움푹 패여서 골격과 광대가 그대로 나타나서 얼굴이 마치 해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살이 좀 쪄서 얼굴에 살이 좀 올라오면 더 어려 보이고 귀염상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 팔자주름까지 심해지는 것 같고 살이 찌면 얼굴엔 간에 기별도 안올 정도로 살이 차는데 지방이 다 하체 쪽으로 가서 살을 찌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. 몇 군데 상담 다녀보니 그 풀페이스 필러 맞으라고 하는데 필러는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 볼살 지방이식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한두 달은 괜찮다고도 다 흡수가 되어버려서 평생 못 간다고 하던데요. 여기 박현성의 과에서는 영구적인 지방이식으로 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. 이 여성의 얼굴을 분석해보면 양쪽에 이 관골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앞턱의 기운도 앞으로 쭉 뻗은 통에 그 사이에 볼 부분이 오목하게 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. 즉 볼살이 없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땅콩형 얼굴이 되는 이유는 광대뼈 돌출이 있는 경우입니다. 즉 광대와 아래턱이 마치 높은 빌딩처럼 솟아올라와서 볼이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는 것인데요. 이 꺼진 볼 부분을 채우고자 입꼬리 옆쪽에 볼살 지방식을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만 더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정확히 불독살로 인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지금 당장은 뭐 볼살 통통에 뭐, 좋아,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3년 5년 혹은 10년 이상 지나게 된다면 볼살에 맞은 필러가 흘러내리면서 조울이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볼살이 없어서 이렇게 땅콩형 얼굴 표주박형 얼굴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옆광대 돌출로 인해 심해지는 비율이 되므로 이렇게 광대 축소를 하여 옆광대를 집어넣어 준다면 꺼진 볼이 상대적으로 채워져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분의 돌출된 얼굴 골질 부분이 광대뼈와 앞턱이라고 한다면 앞턱은 얼굴 깊이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는 면이 있는 반면 코옆 꺼짐이 있는 동양인의 이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서 옆 광대의 이 확장은 얼굴을 더 평평하게 만들고 볼 패임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분의 전체 얼굴의 골질과 육질 비율을 보게 되면 양쪽의 광대뼈와 턱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콧대의 골격 또한 강한 즉 얼굴 전체의 골질이 60%라고 한다면 연부조직 육, 육질 비율은 40%로 분석이 되는데요. 주황색 화살표의 아래턱과 까만 화살표의 콧대는 얼굴 입체감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골질은 놔두고 광대뼈의 골질을 축소한다는 것은 60%의 골질에서 50%로 골격 성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 그 얼굴 전체 얼굴의 균형이 더 좋아지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볼살이 이렇게 패여서 얼굴이 땅콩형 얼굴이 그된 여성분이 그 볼살 지방 이식을 하러 오셔서 제가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얼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현재 가뜩이나 이 골질 우세의 얼굴인데 육질까지 이렇게 과잉되다 보면 골질도 많고 육질도 많은 큰 얼굴이 되는 그될 가능성이 그 농후한 그 얼굴이셨습니다. 비록 그 저희 병원에서는 뭐 광대뼈 축소 수술의 뼈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광대뼈 축소 수술이 이 사례자에게 가장 이득이 많은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게 되어 골질이 60%에서 50%로 줄어들었을 때 어차피 모자른 40%의 육질을 50%로 좀 채워줘야 50대 50으로 균형 있는 예쁜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추려면 이 볼살 말고 또 다른 어떤 부위의 그 육질을 채우는 것이 연예인 얼굴의 골질, 육질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